오늘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 호랑이 스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 전에 다시 보기 귀찮은 분들을 위한 지난 이야기 요약. 사냥의 판관이 된 강감찬, 잦은 호환 때문에 고민하는 부윤을 보고는 아전에게 글을 건네주며 다음날 새벽에 윗마을로 가는 길에 앉아있는 스님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리가 내린 추운 새벽 아저는 그곳에서 정말로 노스님을 만나고 강감찬은 그 노스님을 향해 5일 내에 너랑 다른 호랑이들이 한양을 떠나지 않으면 모두 화살로 쏴 죽이겠다는 협박을 합니다 알고보니 그 스님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변신한 호랑이였던 거죠 다음날 호랑이는 약속대로 다른 호랑이들을 이끌고 한양을 떠났고 그 이후로 한양에는 더 이상 호환이 없었다고 합니다 요약 끝. 유명인이 하나 생기면 그 유명세를 이용하려는 사칭범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유명인과 잘하는 사이라면서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사람 사는 건다 똑같은가 봅니다. 우리나라 민담에는 강감찬의 제자라고 사기를 친 사칭범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국 구비문학대계에 나온 이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여행을 다니던 한 양반은 산 아래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장기판을 들고 삿갓을 쓴한 스님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 스님은 난데없이 길바닥에 자기가 들고 있던 장기판을 내려놓으며 장기를 두자고 제안하는데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은 아무런 의심 없이 길바닥에 앉아 장기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이 스님은 사실 사람으로 둔갑한 호랑이였습니다. 아마도 이 양반이랑 대결을 해서 자기가 이기면 이 사람을 잡아먹고 자기가 지면 양반을 그대로 두고 가던 길을 가기로 멋대로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길 게 거의 확실해졌을 때세다라고도 열을 굶은 호랑이가 포식하게 생겼네 라고 큰 소리를 내며 호랑이로 변합니다. 당연히 양반은 이때부터 머리를 미친 듯이 굴리기 시작했고 호랑이나 귀신들은 강감찬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쫀다는 말이 번뜩 떠올라 자기가 강감찬의 제자라고 사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호랑이가 이 말을 듣자마자 벌벌 떨더니 처음 모습 그러니까 스님의 모습으로 다시 변신하는 거예요. 아 이게 먹히네 싶었던 이 사람은 좀더 뻔뻔하게 입을 털기로 했습니다. 산에 사는 영웅이라는 게 작당 모의로 사람이나 잡아먹고 다니다니 내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바로 죽일 거야 라고요. 그 말을 들은 호랑이가 양반이 두려웠는지 정말 본 모습을 드러내긴 했는데 이 사람은 입만 털줄 알지 호랑이를 맨손으로 죽일 수 있을 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량을 베푸는 척 내가 산중호거리니까 특별히 죽이지는 않겠다고. 다만 다음부터는 산신령이 내 몫이라고 주는 것 말고는 인간은 물론이고 토끼 한 마리도 먹을 생각하지 말라고. 만약에 이를 어기면 내가 다시 찾아와 죽이겠다고 하면서 호랑이를 놓아줘 호환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눈에 띄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천예록에도 호랑이 스님 이야기가 있는데요. 울산에 있던 수일선사라는 스님이 어느 날밤 다른 스님들에게 자기를 찾아오지 말라고 당부해서 궁금해진 다른 승려들이 수일선사를 보러 가니까 어떤 승려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대요. 그 승려는 다른 승려들의 존재를 눈치채자마자 호랑이로 변해 엄청 크게 포효를 하면서 달려왔고 수일선사가 웃으며 말리자 다시 승려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두 이야기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까지 합해서 호랑이 스님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들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역시 사람 특히 스님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간들 중에서도 성인 남성인 승려로 변신하는 건 같지만 사람으로 변신하는 이유는 다 다른 것 같긴 해요 장기를 둔 호랑이처럼 사람을 더 쉽게 잡아먹기 위해서인 경우도 있고 수일 선사와 이야기를 나눴던 호랑이처럼 다른 스님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강감찬을 만났던 호랑이처럼 그 이유를 알수 없기도 하고요. 이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 두 번째는 역시 포효로 사람들을 겁준다는 겁니다. 강감찬 이야기에서도 호랑이 스님이 울부짖은 소리가 면리 바깥까지도 들릴 정도였다고 하고 오늘 민담에 등장하는 호랑이 스님도 자기가 이길 것 같으니까 산과 강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를 냈다고 하고 천예록에서도 수일선사와의 약속을 깨뜨린 승려들을 겁주기 위해 무서운 소리를 내며 달려들었다고 하니까요. 호랑이 스님들은 고성방가가 패시브 스킬인가봐요. 실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동물들을 겁먹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호랑이 스님의 이런 특징은 아마도 실제 호랑이의 능력이 반영된 거겠죠. 울음소리의 효과로만 따진다면 지난번에 다룬 흑호가 조금 더 상위호환인 것 같긴 합니다. 흑호는 포효하자마자 모래바람이 일었고 주위가 어두워졌다고 하는데 호랑이 스님의 포효는 주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거 말고는 별게 없어 보이니까요. 아 그리고 저는 처음에 호랑이 스님들이 특별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 같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민담을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분별할 수 있었다면 애초에 사칭범의 거짓말을 들었더라도 쫄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또 그렇다기에는 수일선사와 함께 대화한 호랑이나 강감찬에게 불려간 호랑이는 특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강감찬 이야기 속 호랑이처럼 다른 호랑이들을 이끄는 대장호랑이거나 수일선사와 대화한 호랑이처럼 진짜 스님에 가까운 신령한 존재일 경우에만 사람을 파악할 수 있고 사칭 몸에게 당한 호랑이 같이 그냥 사람들을 잡아먹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호랑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호랑이는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굳이 스님으로 변신한 걸까요? 처음에는 사찰도 산에 있고 호랑이도 산에 살아서 산에 산다는 공통점 때문에 스님으로 변한 게 아닐까 했는데 사실 산에는 스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화전민도 있고 산적도 있고. 그래서 이건 왜 스님으로 변했는지에 대한 좋은 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야기가 만들어진 시기, 즉 고려말에서 조선시대 사람들의 스님에 대한 인식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생긴 게 아닐까 합니다. 불교를 중시했던 국가인 고려에서 승려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유력자였습니다. 국가에서 불교 행사도 자주 열고 사찰도 많이 세웠으니 당연히 사찰과 승려들이 권력을 갖기 쉬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돈과 권력은 어디에 모이든 썩는 법입니다. 당시 불교도 예외는 아니어서 고려 말에 이르면 사찰은 수많은 노비와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패한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백성들에게 승려는 상당히 이중적인 존재였을 것 같아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백성들에게 불법을 전파하는 사람들인데 한편으로는 수많은 추문으로 얼룩져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건요, 호랑이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호랑이도 사람을 잡아먹는 무섭고 악한 존재지만 한편으로는 산신령과 연결되어서 신성하고 성스러운 동물이라고도 여겨졌거든요.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가 공존하는 호랑이와 승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와 백성을 괴롭히는 승려를 동일시했고 결국 스님이 알고 보니 인간으로 둔갑해 사람을 잡아먹으려 한 호랑이였다라는 이야기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도 제 생각일 뿐 진실은 아무도 모르지만요 우리에게 강감찬은 별 노력 없이 호랑이를 쉽게 퇴치했죠 어디에 앉아있는 사람이 사실은 사람이 아닌 호랑이라는 걸 쉽게 알았고 자신의 능력을 알고 있는 호랑이에게 약간의 협박을 해서 호랑이를 한양 밖으로 내쫓았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강감찬하고는 다릅니다 애초에 인간으로 둔갑한 호랑이를 알아보지도 못할 거고 혹시나 운 좋게 인간으로 변신한 호랑이를 찾아내더라도 당연히 퇴치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을 위해 한약책에서는 호랑이가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호랑이 고기를 먹는 겁니다. 수세 비결, 의학 입문, 식치문 등에서 호랑이는 호랑이 고기를 먹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긴 사람도 인간 고기 먹은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긴 하죠. 호랑이 고기가 구하기 어렵다면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실험단방에서는 삼의 껍질로 만든 노끈을 허리띠로 쓰면 호랑이가 접근하지 못하고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의 가슴에 죽은 닭한 마리를 싸서 함께 묻으면 호랑이가 그 근처에 접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이 진짜 효과가 있었을지는 의심스럽긴 한데 호랑이 때문에 생긴 피해가 얼마나 많았으면 이런 방법들이 생겼을까 싶네요. 이번 이야기는 호랑이가 사람, 특히 성직자로 변신하는 이야기였으니까 우리나라의 몇안 남은 호랑이가 사람들을 잡아먹기 위해 성직자로 변신하는 건 어떨까요? 너무 배고픈 나머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성직자로 변신한 호랑이 인간 중에서도 굳이 성직자로 변신한 이유는 아무래도 인간들 중에서 특히 착하고 도덕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성직자로 변신하면 사람들에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직자들이 심심치 않게 사회면에 등장하는 현대사회에서 호랑이는 신뢰와 믿음 대신 불신으로 가득 찬 인간들의 눈초리만 받을 뿐이었죠. 그래서 호랑이는 성직자들보다도 더 성직자다운 행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인간을 꼬드겨서 잡아먹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호랑이는 더 열심히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며 선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저 거칠애를 위해 했던 행동들에는 시간이 지나며 점점 진심이 깃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호랑이의 진짜 정체를 밝혀낸 사람의 폭로로 위험에 처하기도 했지만 그동안 호랑이가 도와줬던 사람들이 호랑이를 옹호해준 덕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진짜 성직자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성직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호랑이 스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는 이번 10개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모아 외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언이었습니다.